안녕하세요. 홍언니 채널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어, 세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초보자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몇 세트를 해야 돼요? 라는 문의를 많이, 질문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일단 몇 세트를 해요,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일단 질문 너무 광범위해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은 너무 광범위하고 현재 내 수준, 내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트 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어내 능력치는 얼마큼 되고 어느 정도의 운동을 했고 어 어느 정도의 어 운동 경력이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세트수나 횟수를 물어보는 게 아마 조금 더 어, 피드백을 받는 게좀더 좋을 거예요, 아마. 자, 초보자들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아예 어, 정해줄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초보자는 틀린데, 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즘에 말로 하는 헬린이들, 초보자들은 한 1년 정도 미만인 분들이 초보자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은 자, 3세트씩 해가지고 1세트에 한 30번씩 어 대신 막막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자 이렇게 느껴주면서 이렇게 3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맨몸으로도 이렇게 연습해주면 좋아 이건 별개예요 별개로 또 이렇게 맨몸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급자들 중급자가 되면은 어한 4세트에서 한 6세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횟수는 한좀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1세트 때는 30번.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올리면은 자연적으로 횟수가 적어지겠죠. 갖고한두 번째 세트 정도에는 한 20번 정도 할수 있는, 어... 무게를 설정한 다음에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세트. 또 세트가 올라가면 무게가 조금씩 더 1kg든 5kg든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15회 정도 할수 있는 그 무게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차, 차근차근 5회에서 10회 정도 개수가 주, 주, 적어질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해서 올리시면 돼요. 자 고급자 고급자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뭐잘 하시겠죠? 어, 어, 잘 하실 테니까 는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한 3세트에서 4세트 제가 3세트 합니다. 제가 어, 사람들이 3세트밖에 아니라고 많이 하는데 진짜 3세트예요. 3세트 밖에 안 하면서 근육을 지치게 하는 걸 이제 좀 이해를 못 하시지 그만큼만 해도 어, 운동이 돼요. 어, 좀 이해를 이제 못 하시는 거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3세트 2세트 이렇게도 이제 집중을 잘해 가지고 이거를 어, 지치게 근육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조금 더 어느 부위에 체지방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드롭 세트라고 하는 내가 어, 이 무게를 들고 똑같은 기계인데 무게를 바로 줄이고 또 줄이고 뭐두 번이고 세번 이렇게 하는 드롭 세트를 이용하시면은 그 부위에 체지방을 조금 더 빠르게 어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는 가끔 뭐드롭 세트도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홍언니가 있는 자 피트니스 914 피트니스 914로 오시면은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어 오전에도 하고 12시 전에 한 5시 정도에 또 운동을 합니다 오셔서 홍원이 운동하는 것도 보고 다만 음, 체육관이니까 1일권 있습니다 1일권, 1일권으로 끊으셔가지고 오셔서 운동도 하시면서 옆에서 키끝키끝이 아닌 대놓고 보세요 어, 대놓고 오셔도 돼요 대놓고 보시고 어떻게 운동하나 되게 자극을 느끼면서 하나 이런 거를 뭐 보셔도 되니까 홍원이체육관으 오셔서 이렇게 많이 보세요 이렇게 세트를 정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중급자에서 고급자, 초급자에서 중급자 갈수 있는 스킬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어, 우리 모두가 몸짱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어머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